a s s a l a m u a l a i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브이로그를 좀 찍어달라는 분이 좀 계셨는데 제가 그동안 좀 많이 못찍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와서 기도도 할겸 그리고 토치라는 회사에서 그 기도 매트를 좀 많이 받았어요 오늘 그거 좀 나눠주고 밥도 먹고 아마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1 0호 만났습니다 배코. 가방 길로 보내. 운전하는 100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할까? 근처에 놓고 아, 뒤에서 바로바로. 아, 바로. 아, 브라더. 이거 가져가. 나마즈. 나마즈 할때 필요해 밖에서 나마즈. 너도 잠 가져가. 잘 가. 아, 어, 살라마리쿰. 이거 혹시 가져가실래요? 이거 기도할 때 쓰는 매트거든요. 감사합니다. 살라마리쿰. 저 기도하고 지금 온 거예요. 아, 어, 살라마리쿰. 네. 이거 혹시 네. 잘 쓰세요. 어, 선생님 이거 하나 가져가실래요? 이거 휴대용 매트거든요. 이제 밖에서도 쓸수 있는 거예요. 네, 잘 쓰세요. 네, 잘 쓰세요. 어, 살라마리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기도 매트거든요. 기도 매트 하나 쓰실래요? 네, 선생님. 어, 하나 스네츠롱태미 쓰이. 알함두릴라. 여기 놨어요? 이거다. 기도 매트. 네. 땡큐 땡큐. 알함두릴라. 자자 칼라. 어, 쌀람 알라이쿰. 땡큐. 어, 이거 되게 많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엄청 많아. 예. 잘 쓰세요. 이거 너 하나 아,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이거 포터블 매트인데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포터블 매트야? 네 예, 그냥 기도할 때그뭐 밖에서도 쓸수 있고 뭐 집에서도 쓸수 있고 그냥 <웃음> 아이것 하나 드릴까? 저것도? 이 <웃음> 예, 이거는 이제 우즈벡에서 가져온 거우 여기서 온거네 포터블 아네 맞아요 네, 잘 쓰세요 오케이 굿 <웃음> 귀여워 애들 <웃음> 아, 네잘 쓰세요 네 사무알레이쿰 <웃음> 슬라이바라카트 아 네네 네, 개종, 개종했어요 뭐 한국사람인데 개종... 개종했어요 네네 아, 다시...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됐나 이제? 그다된거 같아 안에... 근데 이 건물을 처음 봐 나는 어 얼마 안 됐었지 뭐지 이게? 약간 오피스랑 여기 우드실도 있고 여기가 있어요. 원래 우드가 는가 있는데 었 없어졌어 네 그렇지 그니까 그러니까 우드를 여기... 아... 있어야지. 아 그러네 여기 아예 우드하는 걸 만들어놨네 레스룸렉처 홀, 그리고 오피스 되게 잘 만들어놨다 와 설마 어, 어, 어 이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혹시 제가 인도네시아 가져온 건데 기도 어, 매트거든요 그래. 이거 하나 <웃음> 선물 선물 네.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봐요 어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도 이제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었던 것 같은데 기도실로 바뀐 것 같네요 어 이게 뭔가 새롭게 뭔가 리 리모델링을 한것 같아요 좋네요 이거 <웃음> 어, 블랙 없어요 블랙 다스비? 다스비 라프다 다스비 사고 싶은데 까만 거 없나봐 안 파나봐. 라 이거 블랙 있어요 블랙? 검은색가? 그 그래? 얼마? 이거 얼마예요? 얼마 만원에서한사 같은데 이상나라 어. 맞아 뭐, <웃음> 래아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요? 진짜. 아, 개정하셨어요? 아한한 어, 어, 네. 한. <웃음> 아 근데 퀄리티가 장난 아닌데. 나시고랭. 그리고 여기 박소. 박소. 진짜 박소. 맛있을 것 같아. 그게 약간 미트볼, 미트볼 수프 같은 느낌? 이게 맛있게 생겼네.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미트볼. 이거 나시고랭. 네 이런거 먹어본 적이 처음인데 응 어. 괜찮지? 있어 아, 진짜. 진짜 맛있지? 대박인데 너? 뭐? 응 대박이야 우와 생각보 되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네응 뭐지? 소고기인가? 소고기 아, 못하다. 집에서 못하다가 집에서 진짜 맛있다 아 이제 맛있다. 여기 인도네시아 음식 장목기 때인데 자주 자주 사나이 많은 이유가 있네 피시방 왔어요. 피시방. 와, PC방, 여기가 피시방이구나. 죽었어. 죽었어. 아, 죽었다. 죽은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죽어도 죽어도 계속 살아 살아가네 죽었어? 어. 아. <웃음> 제가 홍대에 왔어요. 좀 외국인분들이 요즘에 홍대에 많이 오시잖아요. It's really near to Hongdae station. 어, uh, exit 2. And it was really cheap. It's o n l 15 d o l l a day. Uh, 들어가 볼게요. Uh, 괜찮아 보이는데? It looks nice 어 여긴 가봐 게스트하우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되게 깔끔해 보이네 오 there is even kitchen here My room I Room tree 아 일단 제가 짐을 조금만 정리한 다음에 어 보여 드릴게요 <웃음> 잠시만요 짜잔 어 침대도 뭐 수납 공간도 좀 있고 어 이렇게 빨래 넣을 수도 있고 널찍 널찍하고 밖에 한번 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샐러드입니다 샐러드 음... 한국은 이런게 좋은것 같아요 이게 컨비니언스토어가 너무 잘돼있어가지고 홍대에 응, 왔습니다 사람이 많은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슨 거리두기 한다고 했는데도 제가 좋아하는 카카오 프렌즈 다들 만나 어디서 뭐 만나자 이럴때마다 항상 여기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디 가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 그죠? 어, 그게 좀 특이점이긴 하죠 어, 떡볶이 순대 그리고 어, 길에서 무슨 꽃도 판다 신기해 광대 어, 거리 근데... 아주 I'm, I'm losing o r i 요 지금 심청... 네. <목소리도> 잘 논거 같고 편집하다가 들어갈 것 같아요 편집하러 왔습니다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뿅 I'v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 Cause I've been falling I need your help My heart is breaking 所以才